와 함께 두 분이 다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우, 네 잘해 주셨습니다. 요즘 누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자, 선물은요, 앵커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선물이 준비되어있지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선물이 모두 종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4시 반에 저희가 사인회 있잖아요. 그때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한니다 하나 둘셋아 동일한 네, 그래도 아까 저희가 규정을 바꿔서 동일를드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저희 포토카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여권은요. 우리 아비아님께서 네,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주사위가 서로 맞닿으면서 돌아가게 되면 주사위가...